이거, 이 스테이지는 총 16발짜리예요. 열 네, 16발인데 여기 맨 끝에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바디 두 발씩만 맞추시면 되고요. 저 제한 밖에 맞추면 안 되는 건 아니죠. 어, 요거는 한 발이야? 네, 이거는 스타팅 포인트가 얘예요. 아, 돌서을 돌리면서 응. 상태에서 삐 소리면서 응. 돌아서 응. 바디에 두 발. 어, 드에한 발. 어, 세 발을 발. 세 발. 두 발을 쏘고 나서 이제 로이동하 거죠. 음. 로 이동을 해서 우선 순위에 맞춰서 어, 바디 두발예 쏘시면 돼요. 예, yeah. 아, 저거 저거 많이 붙여놨네. <웃음> 가운데 반을 너무 잘 반을 잘라놨기 때문에 빨간 X 자에는 맞추면 안 돼. 예, 그면안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돼. 음. 그렇게, 음. 그렇게 음. 해서 저 타켓에 바디 됩 네. 바이. 11이 이퓨 피니 네. 아 포지션은 입니다 아, 포지션은 폴리스자 빠꾸 슈터 아유 레디? 잠시만요 아 아까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거 고기 없는 거 바빴지? 야 고영아 돌때총 뽑아서 이렇게 도는 거 확인해라 <웃음> <웃음>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은 <웃음> 자 레디! <웃음> 카메라 코스터가거온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섯 개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스 아, 아, 아, 어 아, 노조 처음 세 발을 그냥 중간에다 세발몸에다두 발, 머리에 한 발. 아, 몸에두발 아, 그리고 한다 몸에 마지막은 저세마춰야 시간이 갑자기 그러니까 두개두개두개 그치 로드셔 네. 클리어 업로드셔 시작 <놀람> 끝 아니 그 장비 탄창 교환 해 그냥 장비가 잘못된 거야 너는왜 나는 왜 나는 왜 First up. 로데메이커를 그, 맞죠? 네. 벌써. 도션 원이야? 네. 저는 다 <목소리> 아, 네. 이아이아 스톱 업로드 앤쇼 클리어 해머 다운 홀스터 Are you ready? 네 스탠바이 역시 홀스터 자 로데 메이크레디롤스터그터아이왜그스 롤이 왜 그래? 롤이 왜이왜 그래? 롤이 왜이스탠바이 No, de h e 왜 이렇게 잘하는데? o Yo... ¿Qué 로 a s a ¿Qué pasa? a q 가 é pasa? ¿Qué p a 지 포스터. 아 pasa? a q a 시체. <목소리> <목소리> 야 <목소리> 고영이 아, 머리 썼다. <목소리> 어, 아, 생각도 아. 머리 우리가 생각도 못한 콜스터. 아, 헤 클리어. 로로메이커레디탄창권에서탄창결합해 주세요. 콜스터. 자, 앉아서 사격 준비해 주시고요. Are you ready? 스탠바이 i n g Stand by. Good morning. 어뭘터다 아, 깜짝이야. 자 모자 버이해요네 조금만. 아, 깝봐 아깝네요 그리고 제가제가 오케이 이제 가봐. 가봐. 가봐. 가봐. 가것가은데봐 가봐. 가봐. 가봐. 가요 가봐. 가봐. 가요요봐가가 <웃음> 오, 이 보러 하신 예. 예. 예. 그래, 그, 예. 예. 어. 하신다. 니 t o p stop, t 스탑 스탑 o 탑 s o p stop, t o s t t o 느낌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<카막> 로드. 아, 스마사 네. 네. 아, 이거, 아, 이거, 스마사 아, 이안스 아, 이거, 어거 스마트. 아, 스마트. 아, 이거, 스마트. 이거, 스마트. 스터트 스마트. 스마트. 스마트. 스 스마트. 스마트. 스 달라 여기표에덴이에표님은이대표님대대이이이게 그 okay. 그 sort of, okay. 네, 훨씬 더 先輩。はい。この電車来るよ。 헤머다, 홀스 홀스터, 홀스터, 홀스터, 홀스터, 홀스터, 홀스터, 스터홀스 홀스터, 홀스터, 홀스터, 홀스터, 스터 홀스터, 스터 홀스터, 홀스터, 홀스터, 스 청아리 <목소리> 한발남네아 <목소리> <해이 목소리> <해이 목소리> 어... 벌써. 어,부터 그래. 해라디. 예, step 이다아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가 r e a d 자, 수소가준비되 네. 스탠바이.